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주 유명한 시계로 찾아왔습니다. 롤렉스 데이데이트, 초침이 지나가는 쪽에 플레이트를 보시면 데이데이트, 날짜와 요일이 다이얼에 함께 있는 시계인데요. 먼저 베젤의 사이즈는 36mm입니다. 36mm는 남자의 표준 사이즈고요. 이 시계는 모두 금통이기 때문에 36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무겁습니다. 이 시계 매장가는 6,600만원이었고요. 하지만 이 시계는 중고이기 때문에 아래 더보기를 가시면 이보다는 훨씬 더 매력적인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다이얼을 보겠습니다. 다이얼의 12시부터 먼저 보면 1956년도에 맨 처음으로 이렇게 웬스데이는 WED라고만 나와있었는데 이 롤렉스 데이 데이트 시계에서 맨 처음으로 모든 철자가 다 나와있게 보이는 표시를 시행했고요. 그 이후부터 아주 꾸준히 인기가 있는 시계입니다. 인덱스는 불량컷 다이아몬드가 하나 둘셋넷셋시는 사이클롭스가 있고요 여섯 시는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 그리고 아홉 시도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다이아몬드가 열개가 되고요 그리고 안쪽에 문자판은 약간 복잡하게 생겨져 있는데 컴퓨터판 또는 영문으로 주빌리 다이얼이라고 불립니다 이 시계의 레퍼런스 넘버는 118388이고요 구글링을 하시거나 네이버에서 보시면 이 시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젤을 보시면 이렇게 브불언컷 다이아몬드가 쭉 장식이 되어 있고요. 러그도 하나, 둘, 셋, 네 군데 모두 다 장식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두께는 6mm이고요. 크라운이 이렇게 있습니다. 모두 금통인데 한번 열어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롤렉스 데이데이트 먼저 전체를 살짝 보겠습니다. 이렇게 3열의 브레이슬릿이고요. 가운데는 유광, 양옆에는 유광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크라운이 있습니다. 한번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짠! 롤렉스. 여러가지 각인이 있고요.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롤렉스 특징이죠. 방수는 100m, 최대 파워 리저브 시간은 48시간입니다. 이렇게 되어있는 시계입니다. 옆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약간 뒤에 올라와 있어서 클래식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118388 주빌리 다이얼을 가지고 있는 롤렉스 데이데이트 아주 럭셔리한 시계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짠!